앞이 아, 안 보여. 아니, 택배를 하려면 앞이 보여야지, 쿠팡플렉스 하는 날, 비가 이렇게 쏟아지냐고요 음 갑니다. 음몇 개인지 알아? 음세 개야, 세 개. 수박이야. 수박. 수박하고, 이렇게 커. 두 가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큰일이에요 첫 번째, 너무 졸리다 두 번째, 오줌이 너무 외려워 큰일 났어 <웃음> 나, 정말, 나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 지금 아나 진짜 <웃음> 정말 죄송한데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? 아 저기요 감사합니다 저기요? <웃음> 도착한 시간이 지금 1시 반이거든요 근데 2시부터 번호표를 준다고 합니다 30분 기다리래요 뭐 어쩌겠어 기다리라면 기다려야죠 4번. 대기표도4번이야나 빨리 하고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어. 내일 출근 해야 돼. 새벽 2시 2 2분 집. 이 집. 이 집. 이 집. 이 집. 이 집. 이 집. 이 집. 이 집. 일단은 기본적으로 택배가 이래 그리고 죄다 잠실이야 정확히 3 2개예요 오늘 배송을 해야 되는게 지금 출발한 시간이 정확하게 4시 50분? 네, 네, 나눠주는 시간 자체가 너무 딜레이 돼가지고 지금 4시 50분에 이제 출발했어요 네. 아. 네. 아 여기는 무슨 동네가? 한번 들어오면 다 후진이야 돌아 나가는 데가 없어 옛날에는 왜 주차장을 이렇게 만들었지? 10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응 어, 알았어 이 아파트 단지 내를 다 도는데 25분이 걸렸어요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아맞습다 뭐야 이씨 하여튼 세상 살면 저런 놈들 다 있어 껴두는 건 뭐야 횡단보도에서 마음이 급해 나보다 급해? 내가 더 급해 여긴 또 에어컨틀 내리고 계단이냐? 4층 가게인데? 5백아5층이야 잘못 눌렀어. 아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? 아 너무 힘들다. 아, 만신창이야. 마지막입니다. 끝이에요. 마지막 집을 향해서 갑니다. 어쨌든 교훈이 하나 있네요. 택배가 늦는다고 뭐라 하면 안 돼요. 택배 아저씨들 아저씨들 잘못이 없어요. 빨리 날리고 싶겠죠. 빨리 날리고 신에게 낫겠지 누가 천천히 날아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. 그죠? 오늘 뭐 교훈이에요. 다 떠나서 택배 늦는다고 뭐라 하면 안 돼. 그러면 안 돼.